안녕하세요 노아 스토리 노아입니다 <웃음> 오늘은 <웃음> 파리의 디즈니스토어의 현장 과연 어떨지 여러분 함께 보시죠 오 디즈니스토어 미쳤다 미쳤다 야, 일단 예쁘게 부들자 여기부터 네. 네 이렇게 바로 이터널스 이터널스 이거 피규어들이 이렇게 있고요 <웃음> 쌍치, 쌍치도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이게 애기를 이제 카뭐 그런 이제 옷들. 옷들 이렇게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예뻐요. 이 옷. 이옷 너무 예쁜 거. 모델 샷도 보니까 예쁘네. 그치. 가운드 있고, 여기는 20% 세일존인데 약간 이제 쌍치, 약간 마블, 약간 이런 쪽? 네, 2 0에 할인 들어가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 반스, 수영 반스. 이것도 덕후들이 또 있죠. 스타워즈 관련. 네, 이렇게 있습니다. 쌍치 용도 이렇게 있고요. 쌍치 옷도 있고요. 쌍치 날리지. 옷들. 애기 옷들 많네. 야, 여기 이제 으른 옷도 같이 있는 거 먹어봐. 이거 너무 귀엽다. 가 스티치 가운이야, 너무 귀여워. 이렇게 신발 실내도 있고 스티치 안경도 있고 이렇게 곰도 있고 나오시고요. <웃음>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 디자인들이네. <웃음> 무지개 날리네. 아래 내 성. 이렇게 이런 것도 팔고 있네요. Life a Music 어디? 샤 r y me. 어손안 들어가, 애기 손만 들어가서 나 봐. 오우! 우와! 오 이거 오, 싸다! 크, 크게 비해서 오 그러네? 이거 뭐야? 어 오! 제시! 에벡소 곤듀! 여기 토이스토리! 토이스토리도 있고요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야 이거 너야 어, 와졸기졸기야다졸기야오 졸귀. 어, <웃음> 진짜 귀엽다 이거 오 어, 어, 이거 개싸 20유로 이거 야 물에서 노는 그건데 어어어 배지 배지 배지 핀 배지 랜덤이야 또 랜덤 못 참지 랜덤 배지 난리 게헤라클래스도 있고. 이런 것도 있고 핀 이거 열쇠도 있고 리모 우와 포기 우와 되 너무 예쁘다 악세사리함 졸 응. 비싼 거졸 무겁고 예고요 스커트 존 우와 오, 이컵 너무 이쁜데? 덤보? 덤보컵?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어, 졸기탱이야. 덤보컵. 0 0 0원 정도? <웃음> 미쳤다. 이것 봐. 이것 봐. 미쳤다. 1 9 0 000, 0 0 원, 1 8천0 0원 스누기. 스누기들. 졸기탱. <웃음> 미쳤다, 야. 미쳤다, 진짜. 오, 야. 그래프 소다. 어머! 미쳤다. 껑조스까지 있어. <웃음>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졸랑 무겁네 진짜 이거 진짜 완전 미 오! 오오오 디폴 미쳤어 미쳤어 너무 오, 귀여워 이렇게 있습니다 컵존 이렇게 봤고요 그 옆에 면 헐크랑 마블 뭐 이렇게 옷들 애기 곤듀 라푼젤도 있네 어머나 세상에 어 벨도 있네? 허? 얘 약간 상태 안 좋아 근데 라푼젤이 나의 라푼젤이 왜 이렇게 됐니? 어, 얜더안 좋아. 상태 더안 좋아. <웃음> 어떡해. 오, 세상에. 옷들도 이렇게 있고, 애기가, 어, 너무 좋아해.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. 인형 존 머리띠, 머리띠, 머리띠. 디즈니랜드에서 쓸 머리띠. 이렇게 좀 팔고 있고. 너무 귀여워. 어, 루. 루 인형 처음 봐. 이렇게 큰 루. 우와. 근데 크니까 별로 안깨네 <웃음> 우와, 난쟁이. 난쟁이 인형 미쳤다. 미쳤다, 미쳤다. 루이모즈 있구요. 루이모즈. 우와, 이렇게 예쁜 인형도 있다. <웃음> 진짜 예쁘다. 아, <웃음> 예쁘 라야에 나왔던. 이 20%래 20%래 이 할머니도 있어, 업할머니 업할머니도 이렇게 있고요 야! 봐안 <웃음> <웃음> 해봐 <웃음> <웃음> 어. 여기 뒤돌면 안나와 엘사, 자랜델앤 베비돌스 우리 패키슨 너무 예쁘다. 와, 내리다, 귀여워. 야, 이거 북! <웃음> 기억나? 오. <웃음> 와 오메이징이다. 오, 우와, 미쳤어. 이건 진짜 감성 뒤집어진다. 이노공주 언니들. 와, 예쁘다. <웃음> 우와. 3매 <자매. 웃음> 그러게. 요 정도입니다, 여러분. 네. 요 정도. 이렇게 있어요. 웬만한 거는 다보여드렸어 별로 큰 샵이 아니라서 요정도면 페가소스 헤라클레스 페가소스 미니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파리 디딘 스토어를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뭐 재밌게 보셨나요네 <웃음> 아주 생생한 네, 파리 현장이었고요 지금까지 노아스토리로 노아였습니다 또 봐요 안녕